유럽가서 그... 무조건 사와라. 유럽 갔을 때 무조건 사와라. 한개라도 사와라.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제시 직거래소입니다. 오늘은 한가품 영상이 아니고 제품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우리나라 사람한테 아주 인기가 있죠. 완전 음, 제품의 이름은 토일렛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에서한에서에서한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완전, 요즘이 아니죠. 작년? 작년부터 완전 인기 있는. 이거는 작년에 처음 나온 게 아니고, 재작년에 처음 나온 게 아니고,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아주 예전부터 있었던 제품인데, 최근에, 2, 3년 전에부터 이렇게 인기를 끌어서, 지금, 웃돈까지 붙어 있는, 루이비통 모노그램 캔버스, 토일렛, 26 사이즈입니다. 그 숫자는 이 가로 길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사이즈가 26이야. 이쪽 사이즈까지? 네, 네. 네. 그리고 이름에서 보듯이 토일렛, 음, 화장실 갈때 사용하는, 아, 아, 그래 이게 세면... 세면도구 같은 거 넣어놓는, 뭐, 치약 칫솔, 비누 를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여행 갈때쓸수 아, 있는, 그 사람들 밖에 막 길거리에 들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네, 요즘은 <웃음> 그렇게 하는데, 보면, 상관없다. 내부도 보시듯이 이렇게 물이 상관없다. 들어가도 괜찮은, 음 물이 닿아도 음 괜찮은 소재로 지금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출시될 때제 기억으로는 한 200불 정도. 그리고, 어, 2005년, 2007년 당시에는 얘가 34만원인가? 음그 정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올 초까지만 해도 52만원? 어. 매장에서 또한 7, 8월까지는 53만원, 지금 최근에는 55만원까지 받고 계속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요 네. 조금씩 조금씩.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있으니까 네. 조금씩 조금씩 인기가 있는, 올라가고 있는데, 프랑스에서는 300유로에요. 그럼 얼마죠? 39만 5천원. 40만원이 안됩니다. 엄청, 차... <웃음> <웃음> 엄청 차이나죠. 근데 한국 사람이 많이 가는 프랑스나 유럽의 매장에는 이 제품이 품절되고 없습니다. 음, 다 우리나라 사람, 사람 우리나라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 일본 사람이 특히 이 제품이 인기가 음. 많고요. 그다음에 음, 한국 사람이 없는 좀 시골이나 한국 사람 관광지가 아닌 곳에 가셔서 음, 구매하시면 저렴하게 구매해 오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루이비통 로고 각인이 지퍼 끝에 가죽으로 된 부분 이 가죽으로 된 부분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l 이 무늬가 들어가 있는 지퍼 손잡이 네. 그 다음에 아 TC 보고 TC 코드 네. 보일까요? UB4109 입니다. 네. 그래서 뭐 올해 9월 정도에 출시된 걸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구성품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품이 되어있고 이거는 이제 영수증과 국내을 넣는 케이스고 종이 택, 바코드와 QR코드.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더스트에 붙어있는 택인데 여기 보면 제조 연월일 해가지고 19년 0 3일로 되어 있습니다. 음, 근데 여기 보면은 4109니까 40, 40대 여기는 3월달로 되어 있죠. 저희가 루이비똥 제품을 단년간 수년간 팔아온 경험으로 봐서는 가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음,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네. 아마도 이 제품과 더스트 원래의 사이가 바뀌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추측입니다, 이거. 아 네. 네 그리고 이 제품을 다시 한번 보여 드릴까요? 이기 한마디로 약간 실용성이 있는거에요. 네 실용성 있고 그 대신 어, 저렴한 제품이므로 마감이 깨끗하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여기 보면 모노그램 캔버스 앞면과 옆면을 들어와서 이렇게 마감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 면이 한번 싸서, 이두 이 면을 싸서 다시 한 박음질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앞면 캔버스와 뒤에 캔버스가 두개 그냥 그대로, 아, 그냥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잘라 그대로 되어 예, 아, 아, 있습니다. 예. 음. 이게 이제 좀 저렴하게 나온 제품이어서, 이 마감 처리까지는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생각, 보시는 거와 같이, 이게 합성 가죽인거죠? 합성피혁. 합성피혁. 네. 이 안쪽도? 합성도 합성피혁입니다. 음, 네, 합성피혁, 쉽게 말하면 PVC 소재. 오. PVC 소재에다가 이 LV 무늬를 이렇게 다 넣어서 이건 LV 무늬, 이건 LV 플라워. 그리고 루이비통 제품은 아시다시피 이렇게 해서 한 마, 한 천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잘라져 있지가 않고요 오. 네네. 음. 그래서 한 면은 LV가 바로 서 있어야 되고 뒷면으로 가면은 LV가 거꾸로 되어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뒷면, 뒷면. 반대편이 세워져 있는 게 앞면. 네, 이렇게 네. 앞면에서 이렇게 넘어가면 음... 바로 이렇게요. 네. 한 천으로 그냥 쭉되어서이 떼어져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거 추가하실 정보 같은 건 혹시? 혹시 있을까요? 아, 무조건 사와라. 유럽 갔을 때 무조건 사와라. 한 개라도 사와라. <웃음> <웃음> 한 개라도 사오시면 지금 명품을 전문으로 판매하고 있는 샵에서는 새 상품 100만원을 호가하게 팔고 있습니다. 아이 제품이요? 이 제품 똑같은 제품을. 음, 그러니까 이게 53만원인데요? 어, 매장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55만원인데 없습니다. 물건이. 물건이 없고 유럽에 가면 300유로 정도에 살수 있는데 300유로 정도 사오셔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대파셔도 됩니다 조금 어... 붙이셔서 네. 너무 많이 붙이지는 <웃음> 마십시오. <웃음> 장사하시는 분들처럼 너무 많이 붙이시는 지 말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100만원은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여튼 이런거 유럽 가시게 되면 이런거 하나 사 오셔도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폴스토인 대표님과 제품 이름이 토이비통 토이레. 모노그램 토일렛 26. 26 제품을 리뷰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